내가음 변했대 변했대 예쁘게 변했대. 언제나 내 얼굴을 주지 고마워 고마워 그 사랑 가르쳐준 너내 안에 있는 이가 있어 언제나 너와테 변할 때 우리가 변했때변했때 똑같이 변했때 우리의 비와 웃음같이 같이 변할 때 어디를 가든지 나 무엇을 하든지 나 어디나 우리 우리그두려워 언제나 내 모습을 주지 고마워 고마워 이 행복과 좀다준는너내 안에 이 안에 띵가 있어 널 보면 난나그도 짠할 내 눈에 어제나 내 얼굴을 치지고마 고마워 그사람 떠져 가 주나 내 안에 이제 벌써 어제나 너한테 t h a n you.